바뀌었다. 오? 오, 옛날 로비. 바뀌었어. 어, 옛날 로비로 바뀌었다. 나 이거 설정 안 건드렸는데 <웃음> 돌아간다. 빗소라 <웃음> 돌아간다. 들어 와봐봐. 여러분 오늘부터 연비 컨셉을 바꿀게요. 원래 연비 컨셉 상큼함이었거든요. 저희 초창기 때. 이제부터는 나루토로 바꿀게요. 나루토 같아졌어요 목소리가. <웃음> 나루토라니? 알씨. 하급닌자로 할게요. <웃음> 하급닌자라니. 다행이다. 탈주닌자는 아니네. <웃음> 오늘은 시앤이 생일 주간이어가지고 무슨 북한의 뭐 김일성도 아니고 생일 주간을 가져야겠대요, 씨가. 그래가지고 휴가 줬어요, 여러분. 휴가를 무슨 생일이라고 3일이나 갔다 온데. <웃음> 맞아. 어. 그래가지고 아예 일단 갔다 오라 했어요. 뭐, 씨가 뭐 김일성인 줄 알아, 아주 그냥. <웃음> 암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맵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약간 좀 재밌는 맵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미 공장에 갈 겁니다. 네, <웃음> 아니, 재미있는 걸 <웃음> 찾고 싶어서 그냥 재미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가보죠. 조이 팩토리 즐거운 공장에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하요 와, 와 진짜 이거 완전 맛있겠다. 과자집인데. 음 과자집. 아야 요거 밸브 요거 우와. 밸브 V 세 개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 거는 어디인데 그럼? 저기 있다. 여기도 여기. 밸브 있다. 아 그래 저거 하고 어두 번째 것도 만들. 어? 두 번째 거가 자꾸 X로 바뀌는데 저건 왜 그러는 거야? 빛 소리가 만지고 있으니까. <웃음> 그렇지 됐어.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해줬어. 기계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내 말은. 어, 합리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아, 나는게잠아만그럼 저거는 뭐지? 요거이 여기 거 내리는 거있거아어 <웃음>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한편이 특별 출연했어? 어 종이 열렸다 종종 치자 어? 한편아 종 치고 싶냐? 왜? 네? 한편 종 치고 얼음 싶냐고 부담이 그 맞아요? 어? 어? 뭐 나온다 오! <웃음> <웃음> 감자맨 아 갑자기 햄버거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음식 얘기하지 마 먹고 싶잖아 아 그런 거 얘기하지만 나 저녁 안 먹고 왔다 얘들아 아... <웃음> 아, 뭘해비빔밥뭘왜 어, 밑밥을 해? <웃음> <웃음> 아니, 야, 넣고 그냥 간다고? 야, 아, 넣어주지, 대신! 온 김에 씨! 아, <웃음> 진짜. <웃음> 아, 공무원이야! 치사하다. 아, 쥐할 일만 하고 딱 가는 거 봐, 이거. 그냥, 아, 좀 넣어줄 하지. 수도 있지, 그니까. 싸갈스, 바갈스네? 어, 저, 쟤 봐봐, 기분 좋아졌다. 키비님, 쟤 얼굴이 변했어요. 아, 어, 그러네, 넣어봐. 저 스마일이 변했네. 응. 음. 야, 근데 저거 먹고 토하면 어떡해? 어? 그러면 은 이제 식약처에다 신고해야지. 됐다. 오 행복해졌어. 어쭉 배터리 차면서. 어 한편 이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어아 설마. 아, <웃음> <웃음> <나>. <웃음> 짠. <웃음> 짠. <웃음> 오야 입속 여행 가는 거 같아. 이거 봐. 누가 꽃이게. 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케빈 님 이거 꼭 갖고 가야 이거 꼭 갖고 가야 될것 같아. 아 그런 거야? 재료인가 어, 보다 어 여기 위에 꽃 그림이 다섯 개 있어. 아 그러네. 어 근데 음. 지금 너네 어 다섯 개. 오 여기. 설미꽃 또 있다 이거 뭐야? <웃음> 꽃으로 맞고 싶냐? 케빈 아, 어, <웃음> 형. 어. 시체가 말을 하는데? 한편 시체가 말을 해. 이상하다 아까 제좀쳤는데 <웃음> 진짜. <웃음> 왜 자꾸 또 죽은 사람 만들어요? 오 <웃음> 어, 채워진다 색깔이. 오. 이겨다. 나도 해볼래. 그래. <웃음> <목소리> 진짜, 인성. <웃음> <웃음> 진짜 인성 어떻게 뭐야 이거 뒤에 뭐예요? 저거 버튼? 모두가 기차에 올라탔으면 어, 버튼을 누르세요 어, 눌렀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오. 어, 똥 쌌어 아, 아, 아, 아이 꼴이야 꼬리 똥 쌌어 이야 뽀뽀 쭈와버거다와 이거 열차 맞네 아 기차였네 아 이거 누르면 저 꽃소네 봐봐 저거 왜 이게 무슨 상관인데 그래서? 아우, 그냥 뿌려주는 씨. 건가? <웃음> 아오 야 이거 함정 있어 한정 있어 함정 어, 있어 함정 있어, 있어 아, 아 이거 있어. 꽃을 뿌려서 함정인지 아닌지 아 판매나봐. 맞네 아 길을 표시해주는 거구나 어난 어떻게 그냥 왔지? 그러게 문 좋아서? 무당이니? 어르신 오. 우대 그런가? 이리와 너 버려줘야겠다 아! <웃음> 이건 뭐야 이 버튼 오오 아, 어? 오. 어, 어, 어, 뭐, 뭐예요 나와도 되는 아, 거야? 뭐야 왜왜 왜 씻어요 <웃음> 나와도 되는 거냐니 야 근데 도와줘서 설탕물이야 <웃음>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이좀 <웃음> 빨리 올려야지 아이 뭐하고 나와 이렇게 느린느릿데 천천히 그냥 어 이건 뭐야?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스탑 있네 여기 스탑 아 이거 뭐 룰렛처럼 돌려 가지고 뭐쟤한테 아 물건을 줘야 되나 보다. 드라이기 세개 줘도 돼? 야, 이 상태로 드라이기 말리라고? 아, 죽어. <웃음> 감정되는 야. 거 아니야? 일단 말려 봐. 약간 이런 거야? 어, 죽인 줄 알고. 어, 드라이기다. 이거 한번 줘 볼까? 여기다가? 어, 음, 그래. 말려 봐. 정답이 아닌 <웃음> 건가? 아, 아, 커튼을 줘야 되나 커튼? 커튼을 주던지 아니면은 옷을 주던지. 아, 커튼인가 보다 그러면 진짜. 처음엔 그렇지? 어. 어 음. 맞다 맞네 맞췄어 이거 열렸어 뒤에 거 아, 뒤에 아, 거? 그래. 어 이번에는 아이씨 어, 뭐야 진짜 <웃음> <웃음> 아니 거기왜 가려 아니 왜 눈을 가려 씨아이 순간을 어떻게 휴지 휴지 것인가. 휴지를 왜줘 닦고 나가라고 아니 야문 같은 나간... 걸 줘야지 문 같은 거를 저 휴대폰인데? 어 폰이네 <웃음> 형 촬영할 아하. 휴지 나왔다. 빨리 줘버려, 닦고, 줘버려. 빨리 줘. 아,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웃음> 그래, 친구 맞다니까 꽃으로 이제 가리는 어? 거 뭐라고? <웃음> 네, 가름 좀 잘해 임마. <웃음> 아, 진짜 핸드폰 주워주는 건가 보다. 아, 아. 어, 진짜로? 굳이 자기께 지금 만천하에 다 들어왔는데, 휴대폰 따위가 중요해? 자, 찍습니다. 선생님. 어? 어? 이게 맞네? 어? 이게 왜 맞아? 어? 그럼 휴대폰 두개 됐잖아. 이 미친, 미친 사람 아니야? 니 <웃음> <오> <웃음> 네 지금 똥 싸는 게 보인다고! 그냥 새 폰이 갖고 싶었던 거야? 어? 우와, 이건 뭐야? 스키장이네. 오, 오! 잘 만들긴 했어. 아, 스키장 가고 싶다. 올 겨울에 스키장 가자, 케빈 형. 알았어. 할줄 몰라. 그러면 너는... 내가 알려줄게. 썰메타. 근데... 원래 보드나 이 스키 같은 건 사면서 배우는 거거든 사면서 사면서 배웠어 갑자기 한 짝씩 또해요한 짝씩 해요. <웃음> <다리 한짝씩. 웃음> 아니 협동심 보여주자 우리 알았어 알았어 와 아, 진짜 한편이 너는 진짜 평생 트롤 하나 죽어라? <웃음> <웃음> <웃음> 평생 트롤 이나 <웃음> 어? 어? 떼졌다 떼졌다 나이스 어! 분리! 야, 너, 려봐, 분리! 플레오 <웃음> 뒤에 투디 2D 있어 투디랑 타고 와라 투디 형아 찾지 말렴 <웃음> 개빈님 뭐해요 <웃음> 얘들아 나 신발 샀어 와 왕발이시다 음. 나 발이 560이라가지고 하하하하 6 0어 벌써 끝이 오우 와우 나 이런거 좋아 광방. <웃음> <방방>. 그러면 <웃음> 스카이다이빙도 한번 해볼래 라미야 <웃음> 안 돼! <소리 하는 웃음> 싫어 그것도 하늘에서 방방 뛸 수가 <웃음> 어, 있단다. 아니야, 나 저번에 바이킹 타고 온거 기억 안 나냐고. <웃음> 스카이다이빙, 돈에 <도네바> 빠 걸자. 나나 <웃음> 쌉가능. 음, 근데 슉슉슉. 그거 타려면은 300 인가 듬. 와우. 나 아, 그거 시킬 거면은 600 주라고 해. 그러니까 걸어나봐. 혹시 알아? 지나가던 아랍인이 해줄지도. 와, 연날리기, <웃음> 솔날리기. 기억났어? 뭘 <올바>. 봐? <웃음> 기억났냐고? 아, 아아 어? 빨려들어 오! <웃음> <웃음> 아 빨려들어! 아 뭐야 비 소리 손한번 잡았다가 이씨! <웃음> 오늘도 끼었어. <웃음> 오늘 조이팩토리 약간 짧았다 그지? 음. 네. 조이팩토리 해봤는데 약간 짧았고요. 혹시나 몰라서. 저희는 백업맵을 하나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좋아요, 댓글, 단연상 영상, 구독까지 쳐다듬다구 어? 여기 엑스 풀리고 있다 또 거짓말 저거 아 진짜 아 <웃음> 연기 전라 늘었어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어. 누가 봐도 개구란데 그걸 속아 왜아 진짜로? 해. 아니 이게 가끔씩 되게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 <웃음> 우와 야 여기 재밌어 여기 재밌어. 어, 여기 재밌어 어 여기 재밌어 어무지이야 재밌어 아이고! 판테기 떨어져 이거. 아 잠깐만. 늦었나? 한 번. 아 드디어! 아 <웃음> <웃음> 안돼. 아 이게 자꾸 한번 이게 통 틴의 무중력이라. 이거를 어 연비처럼 가는 게다. 그냥 걸어서 한번 점프 걸어서 한번 점프 이게걸 점. 걸어서 한번 점프. 오오 어, 투비가 받침 때. 어잠깐 계산 미스. 아 <웃음> <웃음> 어, 이 장면 아까 봤던 건데. <웃음> 아 드디어. 자동차는 내 거다. 이야 뭐야? 야 연비는 오... 그냥 무중력에서 살아라. 아니야 <웃음> 잘한다야.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연비야 운전 때 욕심이야. 어 그렇지. 그래 남편 안 가자. 저저저저저 저. 가자. <웃음> 형님, 저... 태민이 왼쪽으로. 알았어. 바가버려, 바가버려, 바가버려 한 번만, 바가버려 한 번만. 한번이야 야, 지다 때려봐가 뻔뻔.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연비야. 아니야, 연비야, 당겨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당겨, 그렇지. 내가 어떻게든 피해볼게. 아니야, 박아, 박아, 박아, 박아, 박아. 누가 아는 그냥 박아버리 가자, 오케 연비야 가라타 나를 버려? 연비야 가라타라고. 후진 후진. 연비야 가라타라고. 저저저 지금 지금 가라타라고 연비야 지금 점프해 아직 늦지 않았어 여기 있어. 저는 뒤에 있는 거 탈게요. <웃음> 아, 안돼 잠깐만 메이데이 메이데이 구조바람 구조바람 잠비스라. 들이 들이박아 들이 들이박아 안돼 후진 이제 후진 후진 기어, 기어 기어 좀 누가 잡아줘. 기어. 후진 후진 <웃음> 야, 이 뒤로 당겨 한 이거, 이로이겨 안돼 야야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야야거어 후진 후진 거 이거. 이거, 자자자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그 다음에 피해서 갈게 피해서 갈게 전진 전진 오케이 오케이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전 전진 전진